이봐라 맵매해 맨매해 아주 그냥 어? 맨매해 여기 채찍인데 자 오른쪽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게 어떤 느낌일 거냐면 자 여기서 백스윙을 했잖아 여기서 이렇게 백스윙을 음. 했으면 지금 이런 느낌에서 음. 어떤 느낌일 거냐면 얘가 이렇게 열리면서 이런 느낌이 될 거야 여기서 준비를 시작하는 을 거야 최고 먼 곳에서 음. 반지름이 최고 먼 곳에서 준비를 하는 거야 음. 최고 먼 곳에서 봐봐 얘를 어떻게 칠 거냐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릴 거야 다시 재빠르게 여기서 이런 느낌이야 안 떨어뜨리는 거 보여? 상체는 앞에 있고 얘 몸이, 사체가 체중 오른쪽에 있고 이렇게 도는 거 보이지? 골반 네. 이거 이렇게 할 거야, 그니까 러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 다시 해줘요 열이씨 <웃음>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응. 여기서 응? 그렇지? 아 봐봐, 땅에 닿지? 땅에 안 닿게요? 응, 방금 땅에 안 닿잖아, 나 응. 자, 백스윙을 요렇게 했잖아. 응. 다운 스윙은 어떻게 되냐. 얘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야. 봐봐. 응. 반지름. 아, 팍. 제일 먼데서. 어, 요렇게 준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열리는 느낌이 나. 응, 여기서. 응. 자, 옆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럼 응. 네가 다리, 골반 돌릴 거야. 근데 상체는 앞으로 인사를 하고 골반 돌려. 돌려봐. 상체는 앞으로. 쭉더 돌려봐. 더 돌려봐. 더 돌려봐. 그렇지. 이런 느낌이 될 거야. 어.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어. 오, 그렇지. 이런 느낌? 어, 그런 느낌이야. 응, 그렇지. 그 다음에 체중 왼쪽으로 가봐. 그럼 가기가 쉬워. 어, 맞아요. 어, 맞아요. 응. 쉬워. 그렇지, 그 다음 체중 왼쪽. 그렇지. 그러면 바로 치고 가기가 쉬워. 그럼 네가 여기서 이렇게 치고 가봐. 지금 해봐. 시작. 치고 어, 가봐. 그렇지. 봐봐, 팔꿈치가 나는 이렇게, 여기가 땅이랑 수평이야. 너, 너 봐봐. 나 손이 앞에 있어. 어. 이렇게. 손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 보여? 응. 어. 옆으로. 그렇지. 그렇게 돼 있어야 돼. 그렇게 돼 있어야 돼. 그렇지. 거기서 옆으로 확 오른쪽 다리랑 그렇지. 치, 어, 됐다. 손이 훨씬 쉽지 않아, 그렇게 응. 되니까? 그... 자, 확 돌려. 더 돌려. 응 골반 뒤에 벽 쪽으로 더. 너는 옆으로 밀고 있어, 지금. 자 아, 뒤쪽으로 밀어 그렇지. 뒤에 벽 쪽으로 밀어야 돼. 오케이. 응. 자, 치고. 치고! 그렇지! 그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뒤로 더 돌아봐. 어, 상체 앞으로. 더, 더, 더. 그렇지. 여기가 이렇게 도는 느낌 나야돼. 여기가. 어, 됐다. 치고, 왼쪽.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쭉. 오케이, 됐다. 어. 응. 치고! 그렇지! 일어나! 나이스! 보아요 응? 치고. 나이스. 발바닥 느껴져? 일어내키는 이러, 네. 거? 네. 그러니까 돌리는 느낌이 아니야, 절대로. 일어내키는 느낌이. 아. 어. 자, 정확히 치고, 오른 다리 앞에서 치고, 나를 일어내키는 느낌이 나돼 아, 오케이. 어. 시작. 오른 다리 앞에서 치고, 나를 일어내키 느낌 알았잖아. 느낌 알았잖아. 쳐보자. 아, 이제 알았잖아. 응. 응. 했어. 그렇지. 그렇지. 치. 우와. 진짜. <웃음> 빨리 쳐봐. 빨리요? 응. 빠르게. 나이스. 어때? 되게 좋은데? 아까보단 나아요. 어, 아까보단. 피니쉬 좀 잡자. 네. 자, 피니쉬까지 가지 말고 치고 여기서 멈춰. 어. 치고요? 응. 스톱. 거기서 멈춰. 음.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네가 치고 나서 응. 이걸 이렇게 돌리려고 해서 그래 응. 네가 아까 이렇게 쳤잖아 응. 하고 체중이동이 되잖아 응. 그럼 이걸 검지 야 엄지 이거 꼬집는 거힘 위로 줘봐 검지 엄지 힘 위로 그렇지 뒤로 보내 그렇지 팔펴 밑으로 그렇지 펼펴 펴. 그렇지 쭉 일어나 아니 아니야 넘기지 마 밑으로 쭉 그렇지 일어나 일어나 쭉 일자 일자 만들어 일자 몸 일자 만들어 그냥 그렇지 일자 만들어 어 요렇게 어디 구부리지마 다시 여기서 다시 여기서 다시 여기서 쭉. 쭉 체중 체중 쭉온 다음에 팔피고 얘는 뒤로 땡겨봐 뒤로 누우면서 어 땡겨지는 거 느껴져? 땡겨봐 응. 그 다리 밀어 앞으로 오~~ 지금 어때? 지금 뼛 따구가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웃음> 지금 대로뼛 <웃음> 따구가 지금 없대로 움직여 따구가 왜 움직여? 지모대로 움직여 봐 뼈따구가 왜 움직이지? 어디 뼈따구가 움직이가? 어 모르겠어. 응? 뼈따구로 맞춰 어이 시원해. 그렇게 당기는 느낌이나 이렇게 올리면서 당 이렇게 오른쪽을 당기는 느낌, 화살 당기는 것처럼. 쇼, 응, 쇼, 응.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으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응? 이렇게 응? 체중 이동 응? 하면은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되고 응? 그 다음에 당겨. 어. 어깨 견각골로 그렇지 너무 좋아 그다음 다리 푸쉬 나이스 쳐봐 또이 치라면 못 치지 잘쳐야 너무 좋은데 아까 저 채찍 옆으로 휘둘르는 느낌 채찍 옆으로 휘... 그렇지 다시 더 아래로 더 아래로 응 음. 채찍 더 아래로 휘둘르는 느낌 왼손 그렇지 다시 아! 그래 이것도 신경 안 쓰고 있어. 깍. 그렇지. 그확 그래, 가게 납도. 그거 잡았으면 확 가게 납도. 예. 순간만 잡으면 돼. 깍. 그렇지. 약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약간 이게 아. 있어. 아, 느낌 알았어. 순간이랑 똑같아. 느낌 알았어. 응. 아. 뭔지, 아, 어, 어깨가 올라가, 아, 괜찮아. 이쪽 어깨가 올라가요. 어, 어 어깨가 올라가는데, 아, 뭔지, 아, 어, 뭔지 알긴 알았어. 다시 해봐. 응. 야, 다시. 뭔지 알긴 릴렉스 알았어. 릴렉스하고 다시 해봐. 뭔지 알겠죠나 어, 어, 뭔지 알았어. 어, 릴렉스하고 다시 해봐. 나 느낌 알았어, 어. 지금. <웃음> 릴렉스하고 다시 해봐. 아, 내 스스로 릴렉스하러. 어, 스스로 릴렉스하고 다시 해봐. 나 이제 알았어, 나 이제 어. 알았어. 충분히 누르고, 왼손 누르고, 어. 그 꼬집는 게 고삐 잡는 느낌이야 응. 그렇지? 이거 그렇지 맞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맞잖아요? 어. 천천히 하면 돼 어. 봐봐요 응. 그렇.. 채 아, 와야지 헤드 와야지 그렇지 쭉 와야지 그때 올 때까지는 세게 잡고 왔으면 풀어주고 툭! 그렇지 이해 가지? 응. 아, 조금 느끼... 늦었어 아 근데 느낌은 알겠어 어, 뭔지 아 뭔지 아테가 아... 늦었어 뭔지 아는데 어 얘가 얘가 말이라고 생각해 그니까 러 일로와 왔잖아 풀어줘 말 들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 뭔지 알아요 어 근데 내 몸땡아리가 안돼 <웃음> 아 뭔지 알겠어 뭔지 알겠어 뭔지 칭찬도 해주고 <웃음> 잘해 아니 쟤를 <웃음> 잘해 <웃음> 어, 당근도 주고 잘해 맴매해 어. 자 오른쪽 다리는 정확도고 왼쪽 다리는 거리라고 보면 돼 오른쪽 다리로 응. 정확히 공을 치고 왼쪽 다리로 거리를 보네 와 괜찮아 괜찮아 근데 조금 뭐손의 타이밍이 안 맞아 지금 근데 체중이동은 너무 잘했어 지금 체중이동은 너무 잘했어 다리의 체중이동은 진짜 잘했어 아니 다리를 하면 딴게안 되고 응. 딴걸 하면 다리가 안 돼요 맞아 원래 그런 거야 그 음? 오! 지금 좀 맞았는데 누르는 거 왼손이 지금 안 되죠? 안 돼요! 돼요. 봐봐! 아 95m 그거밖에 안 돼요? 어 아. 아, 근데 되게 말로 아, 나갔네 아 근데 진짜 잘했어 위에 나갔는데 별로 안 나가네? 음. 음, 다시 근데 어깨가 열렸잖아 아! 어깨를 어떻게 해야, 해야 돼? 얘를 잡았어야 봐봐요. 돼 백스윙 다운스 해봐 이거 다지마 내채 다지마 네. 자 손으로 와 그렇지 아니 헤드가 먼저 와야지 헤드가 와 그렇지 얘는 구부려 줘야지 응 이렇게 앞에 봐 인사 그렇지 얘더 뒤로 얘는 더 그렇지 이런 느낌 응? 하고 꺽. 체중 너병영이 <웃음> 일어났어 어, 일어나 쫙 팔이랑 같이 팔, 팔 밀어주면서 봐봐 펼지 네. 팔이랑? 밀어주면서 그렇지 이게 바디 스윙이야 바디랑 알겠지? 아, 어깨가 안되네 하나만 더 지금 마무리할게 네.